쉽게 잘 벗겨지지 내 차는 내관 가야 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고 도로도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여러 곳이 손상되고 이제 곧 여기저기 도로 복구가 시작될 때입니다 하지만 공사가 시작되면 포장된 도로를 지나가기가 조심스러워집니다 주행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달라붙게 되는 타르 때문에 차도 지저분해지고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도장면의 색상이 변색도 되고 정말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차의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으로 타르를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앞에는 동투뷰가 있습니다. 동투뷰 여기 차를 보면 주행 중에 타르가 가장 많이 달라붙는 곳이 앞, 뒤, 타이어에 뒤쪽으로 하단에 많이 집중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여기 스텝프와 뒷범퍼 하단 부분에 또 타르 이외에 차를 오염시키는 게또한 가지 있는데 바로 철분. 이 철분은 브레이크 패드에 마춰서 로 인해 생기는 분진이 가장 큰 원인인데 도장면에 붙은 상태로 오래 방치할 경우 부식이 되고 역시 도장면의 색상을 변색시키고 심한 경우 복원이 힘들 정도로 손상을 주게 될 수도 있지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닦아내고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타르 제거제 또 이런 철분 제거제 그리고 또 이런 클레이퍼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우선 타르 제거제는 타르를 제거하는 데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이것도 잘못 사용하기 되면 오히려 차체 스크래치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그나마 공들여 잘 관리해서 왁스나 코팅을 했던 것들까지 같이 제거가 되니까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겠지 또 이런 철분 제거제 역시 사용 후에는 깨끗하게 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도장면과 금속 부분에 오히려 손상을 주게 되지 그리고 또 이런 클레이바는 고염운 부위를 문질러서 닦아야 하기 때문에 잘못 사용될 경우 도장면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 있지 동투비 그러면 타르 철 분, 기타 오염물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달라붙는 스텝프와 뒷범퍼 하단에 보호막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차체 손상을 주지 않고 나중에 쉽게 제거가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이거 뿌리는 고무 래핑 스프레이인데 이래핑 스프레이를 하단에 뿌려서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지 실제로 시공을 하고 타고 다녔던 차는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볼까? 눈으로 보기에도 시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표시가 나질 않지 그럼 이 차도 랩핑했던 것을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볼게 그럼 이제 간단하게 시공하는 방법을 알아볼까? 첫 번째, 마스킹 스테이프와 뒷범퍼 하단 이외의 부분 다른 곳에 날리지 않도록 마스킹을 해주고 두 번째, 전처리. 알코올이나 전처리제를 이용해서 시공 부위를 닦아내서 접착이 잘될수 있도록 해주고 세 번째, 랩핑. 분사 전에 캔을 잘 흔들어서 혼합시키고 시공 부위에 랩핑하기 전에 고르게 분사되는지 뿌려보고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는데 한번 뿌리고 2, 3분의 건조 시간을 주고 5회에서 6회 정도 반복 시공을 해주면 시공이 끝나게 되는 거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달라붙는 타르, 철분, 기타 오염물들에 의해 차가 손상될 때 무척 속상하셨죠? 내차에 보호막을 만들어 차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쉽게 제거가 가능한 오늘 시청하신 방법으로 내 차를 보호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는 내가된다 수고했어, 동티 v 요